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네마스터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4.16 이라는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어졌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16대9 비율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누르시고 여기서 검정색 이미지를 하나 클릭하면 은 타임라인에 추가가 되고요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누르시고 미디어를 누르고 gif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 전에는 gif 파일을 가지고 오면은 gif 파일이 인식이 안 됐었는데 4.16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gif 파일이 인식이 됩니다 클릭하고 gif 파일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우측에 상단 에 체크 누르고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gif 파일입니다 문자를 가지고 왔고 플레이를 눌렀더니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gif 파일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바뀐 점이 있습니다 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점에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 은요 그 전에 있었던 비디오 에셋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 에셋을 다운 받아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애니메이션 오프닝 이라고 이걸 클릭하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레이어 미디어 여기 동영상이라고 있죠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다운 받은 영상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상을 클릭하고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거를 화면 크기에 맞춰서 키울 겁니다 우측에 네모박스 화면 분할을 클릭한 다음에 오프 옆에 네모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크기에 맞춰서 커지고요 플레이를 눌러 볼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인트로 오프닝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상점에 들어가서 여기 밑으로 내리면요 이미지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있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우선은 이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트립 어드벤처 다운로드를 누르고 다운받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리디어를 눌러서 이미지를 누르고 제가 방금 다운 받은 이미지가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죠 예, 새롭게 다운 받은 그 영상 배경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다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